이렇게 돼? 뭐. 좀만 는건나리만 어. 아니 그렇게 하게 하면 또 심. 어, 근데 어. 내가 여기를 좀잘 알아야 돼. 됐지 사이크 해야지. 그냥 하나다. 하나다 80도구나. 아니야. 나100 150 정도. 하나다? 어. 요즘 좀게있네야 아, 예,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예. 아, 예. 아, 아, 예. 예. 예. 아,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